잉혀맨~~ 로블록스 하휴 오늘도 퇴근이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새아이의 아빠 잉혀맨이라고 합니다 하 아, 우리 아이들이 잘 있을러나 모르겠네 얘들아 아빠 왔다 <봐봐라> 아 그래 오늘 재밌게 놀았지 음 그래 그래 그래 아빠 왔어 아빠야 아빠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우리 그래 우리 댕댕이, 오늘 재밌게 놀았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이고, 우리 미호! 우리 미호, 아이고, 아이고, 오늘 재밌게 놀았구나. 아니, 표정이 좋다, 표정이 좋아! 음? 자, 그리고, 어, 우리, 어, 리아, 리아! 아이고! 리아야! 아, 리아야. 아이고, 리아야! 아이고, 리아야. 아이고 르르 까꿍! 오르르르르, 까꿍! 우루로로로로우루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음. 음. 음. 까꿍. 우루루루루루 음. 까꿍. 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그래. 원래어 이렇게 싸 그래, 서 크는 거야. 음, 그러면그러면은아 누구부터 이렇게 돌봐줄까? 어.. 음.. 누가 좋을까? 그래 그래 그래 미호가 좋겠다 미호 어디.. 어디가 불편할까? 음.. 얘는 아주 멀쩡한 것 같습니다 음.. 내려놓고 음, 얘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래 보자 보자 아유 얘는 뭐 똥도 안싸고 뭐 아유 배고프.. 아유, 배고프지도 않나보네 이 <웃음> 가고 싶어. 자 보자 보자. 에이. 아유 리아는 배가 고프대. 아유 배가 고파. 아이고. 아이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어 그래 그래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밥 먹자. 아. 음너왜 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밥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응? 아이 먹을. 뭐 그래. <웃음>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웃음> 어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놀이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 어? 네. 어 재밌게 놀아라? 아이고 얘는? 쟤..쟤 왜 혼자 닮아겠지? 아 얘들아 그거 먹는거 아니야 그병기똥이야아 진짜 얘? 어? 너 왜그래?! 와아아 <웃음> 으아암!! 알달래줄게 달래줄게 오르르르르로로로 어?! 알았 어, 알았어 내려 내려, 내려, 내려다. 내려다, 내려다. <웃음> 아 무슨일이야 미요야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우리 딸, 우리 딸이어 제일 이쁘지. 응? 내가 물 금방 줄게. 물 금방 줄 거야. 아, 무 말라가.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물 먹자, 물 먹자. 음, 됐어, 됐어. 그래, 줄게. 자, 먹어. 음,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자 얘들아 모두 2층으로 올라와 니는 걸어서 올라와 걸어서 올라와 걸어서 올라와 음, 빨리 여기 워터파크 뭐, 짱잼있던데 응, 음, 그래 일단은 오늘 얘들아 이제 놀기도 했으니까 공부도 해야돼 자 앉아 앉아 자1 더하기 1 뭐야? 창문 2 더하기 2 귀요미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은 10 곱하기 10은 10 아. 곱하기 10에 10으로 나눠서 10을 곱한 다음에 10을 곱해서 어, 정답 펙. 아 역시 천재네 우리 딸. 야. 야이 영세부터 아주 그냥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주 그냥. 아빠. 대견스럽다. 음. 뭐 워터파크이는저 음. 미끄럼틀 재밌어요. 애들이랑 아. 같이 가고 싶어요. 음, 그래 그래 그래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할게 많단다. 음. 자 여기서. 아빠 요즘 유튜브 하잖아. 응? 어, 뭐? 어 네가 여기서 아빠 거 편집 좀 해봐. 으... 영상 편집해 줘. 에나 아직 어린데, 나 아직 어린데 <웃음> 어떻게? 이럴 이럴 때만 어린 척은. 나 아직 어려. 자 이거 더 올라가서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음. 아 다른 애들 어디 간 거야? 아이고 걱정이야 여기서 왜똥 쌌어 응? 내가 중요한게 아야 아빠 봐봐 봐봐 봐봐 봐. 길 건너 왼쪽을 봐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리아가 어디. 혼자서 불을 지켰어 <웃음> 아이고 리아야 아빠 불평란하지 말랬지 응? 어이 왔구만 형씨야이 <웃음> 불을 보면 또 생각이 난단 말이지 어어 어. 기나긴 그 여정이 말이야 너네도 어떤 여행을 다녀왔는가? 그래 그래 체크 좀 해보자 아이 녀석 기저귀에 똥을 잔뜩 쌌네! 오줌도 싸고! 야! 이 녀석 봐라 이거! 똥은 언제나 세는 법이야 <웃음> 아빠 난왜 여기다 두고 가는... 거야. 아 거기다 캠프 좀 하고 있어! 아이 똥 땄다니까! 얘도 똥 싸서 얘도 얘도 아이 진짜 이봐 <웃음> 형씨 난 똥을 싼게 아니야 자연을 섬싼 거지 아,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얘, 얘, 기저귀부터 갈아주고. 너 얼마나 쌌너 어제 뭐 먹었어? 나 어제 분유를 좀 먹은 것 같아. 그래, 그래. 갈아줄게. 이녀 좋지 하는 거야? 이 녀석 빠 건...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내 엉덩이에 베이비 파우더 안 발랐으면 좋겠어. 발라야 따끔, 돼. 더 닦음 하거든. 자, 보자. 자, 오케이. 리안 거기도 있고. 우리 댕댕이 애기는 여기 있나? 같이 는 놀이터 갈. 아빠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아빠. <웃음> 아빠야. 아빠야? 언더, 이거 가려면 똥부터 가라줘! 알았어, 알았어. 아, 예, 네. 이거 동시에 출발하자. 네, 똥 쌌구나. 똥 싸기 전에 이거, <웃음> 이거 한판해 자, 모두들 아기, 저, 아기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 모두들 <웃음> 앉아주시고 나야, <너> 이거 무거워. <웃음> 엉덩이가 무거워. 아, 빨리 뭐. 아 오. 자자자, 아빠가 태워줄게, 아빠가 태워줄게. 자,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아 재밌지. 아빠는 저기 그네도. 오케이, 그네, 오케이, 오케이, 따라와. 어, 또, 내려서 자 리아야, 아빠가 이렇게 잡아줄게. 자유를 줘. 그네, 그네, 그네 떨어가자, 그네 떨어가자. 그네 죽어. 무브서 물... 냄새나. 자, 그네 타자, 자, 그네 타고. 오세에에에에 나게 나게 뚝기로 뺏기로 뭐야 뭐야 너도 그녀 타고 힘드네 오어난 oh. oh. okay. oh, 타면 안될것 같은데 왜왜왜왜 무슨일이야 음, 나 타면은 엉덩이 똥이 비벼질거야 기저귀부터 깔아줘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그녀부터 타는거야 안돼 타는 똥이 비벼지고 있어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okay, 애들아 이제 낮잠 잘 시간이야 내야돼나좀 아 아, 자야 돼. 자. 아, 좀자 시간이야. 저기 싫은데. 아, 좀 자. 참이 아, 아, 와버려. 누구세요누구세요 어... 아, 어... 어... 누구세요? 베이비 시톱입니다 베이비 스 말을 안 듣는 아기들이 있다 해서 제가 직접 찾아 나왔죠. 나이 아이 이, 이 아이 좀 돌봐 주세요. 네. 아, 이 와버려. 네. 아주 믿음직한 네, 네, 베이비 스터야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했다간 하하 <웃음> 알지? 아아c.... <웃음> 안되겠만아 베이비 디터씨저 아, 예, 예. 이제 아침이 되어서 출근해야 되거든요 잘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좀 네에 네. 부탁드려요 으악. 아 이제 밤도 이제 출근 해야겠구만 얘들아 아빠 갔다올게 으으 <웃음> 아빠가 된다는 건 정말 힘들다니까요 그래 인사 안녕 그래 아빠한테 인사하렴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웃음> 아 아빠가 된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아까? <웃음> 뭐야? 제껍는가? 집 뺏겼다! 나똥 땄어? 나똥 땄어? <웃음> 아이고 우리 집어아 베이비 시드한테 우리 버림받은 거같아 아.. 정말 아기 돌보기는 힘들다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응애응애 이렇게 아기가 되어서 아이를 돌보고 아 힘들었어요 어쨌든 진짜 오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